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지한테 모르는 남자 원... 엄청나게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동시에 엄청난 미모를 소유하고 계신 유튜버, 라일라 블리님께서 요청하신 음료수인데요. 오늘 마실 음료수의 조합은 무엇이냐? 바로 딸기우유와 포카리 스웨트를 마실 건데요. 왜이두 조합이냐? 궁금하실 거예요. 라일라님께서, 어머! 원샷맨님! 아니, 이렇게 아다 방식 라일라님께서 저는 부르시다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 혹시 딸기우유랑 포칼이랑 섞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그 조합은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마셔봤는데 맛이 김에 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샷맨님을 추천해 드리려고요 우리 여신님께서아시라면 당연히 마셔야죠 그래서 오늘의 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코카드 스웨트와 딸기 우유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아름다우신 랄라블레님 저기 가서 벽보고 서있으세요 예? 이것은 사람이 마실게 못됩니다요 진짜로요 절대로 따라해선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예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주점 맨이습니다